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서종 힐링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날씨 좋죠 서종 힐링캠핑장 사이트를 좀 둘러보고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사이트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들어오게 되시면 좌측 맨 끝에 A2번 사이트가 파내색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그 옆에 A3번, A4번 이런식으로 파쇄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굉장히 넓고요. 앞에 주차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아이들이 놀수 있도록 놀이터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방방이도 있습니다. 애들 놀거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A4번 밑으로 어,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어, 이 사이트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서 뭐좀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 화장실 개수대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4개에 자변기 3개 이루어져 있고요 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면만 할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시설이 되어 있고, 샤워기 대기가 있습니다. 기시대 정경입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개수대 참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자 화장실과 여자 샤워장이 있고요. 다시 A 사이트 쪽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무 나무 그늘도 충분합니다 A5번 A6번 A7번 오, 이 사이트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좀 시끄럽긴 하네요 A7번 A8번 A9번은 이렇게 테이블도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오시면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9번까지 오면은 A9번은 데크 사이트입니다. A9번과 A10번. 이 데크가 붙어 있고요. A9번은 이렇게 맞은편에 테이블이 있고 A10번은 테이블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A10번이 맨 끝에 있다는 거. A-20번이 자리가 좀더 넓습니다 A-9번보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B사이트 전경이고요 B사이트에는 관리사무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개수대도 있고요 개수대를 사용하러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이트가 B-7 그 옆에 B-6, B-5 이렇게 세개 사이트가 화재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차는 앞에다 다될수 있고요 다음 위로 올라가면 은 C사이트 구간이 있는데 B사이트 나머지는 제가 C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건물이 관리사무소 건물이고요 관리사무소 바로 앞마당이 B4번 그 옆이 B3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B3번 사이트 옆으로 차량이 나가는 자리가 있고요. 어, 그렇게 주말에 사람이 많으면 이쪽 사이트는 그렇게 조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쪽 퍼세서 구역이 지금 B1번 사이트, B2번 사이트고요. 이쪽 옆으로 요 구간이 B1번 사이트입니다. B1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여기 텐트가 작은 분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는 B1번하고 B2번하고 앞쪽에 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C사이트는 모두 데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크 앞에 주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데크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된 데크는 아니고요 모두 연결된 데크고 이 앞에 있는 게 C1 사이트고요 그런데 데크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갖고 계신 어떤 텐트를 갖고 와도 데크 위에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C1번 그 옆에 C2번 C3번 C4번 C5번까지 제가 텐트 쳐있는 곳이 C5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늘을 원하시면은, 현재 보면은 C1번 쪽은 그늘이 지고 있고요. C1번 한반 정도. 그 다음에 C2번하고 C3번은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C4번. 제가 C4번으로 가볼게요. C4번에는 이렇게 중간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현재 이게 나무 잎이 없어가지고 그늘이 안 지는데, 여름에는 나무, 그, 나무 그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C5번 옆에 C5번도 나무가 두 그루 있어서 여기도 나뭇잎이 생기면 그늘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C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옆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사람 통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사이트 것그 같아요 이쪽은 D 사이트 주차 구역입니다. 아 무슨 주차 구역이 사이트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D 사이트 소개시켜드릴게요. 현재 올라와서 첫 번째로 보이는 사이트가 D 6번 데크입니다 이게 D6번 데크 전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D6번 사이트 전경도 좋고 우선은 어 D사이트들이 전부 그늘이 져 있습니다 아 그늘은 되게 잘져 있네요 시원할 것 같아요 저 D사이트에다 잘 입힐 것 실수했습니다 대신에 데크는 C 사이트가 제일 커요 그리고 옆으로 D 5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D 사이트 데크는 어, 좀 작게 구성이 돼 있고요 전부 다 같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D 5번 사이트 밑에 C 6번 사이트가 있네요 C 6번 사이트는 파쇄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파쇄석 양이 많지 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이트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그늘 또한 잘 들어 있고요 그리고 D5번 위로 D1번과 그 위에 D2번 데크가 있습니다 제가 D2번으로 올라가서 D2번 또 전경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데크는 아, 제가 지금 보는데 만든 지 진짜 얼마 안된것 같아요. 나무들이 아직 상해 있지 않고 새로운 나무 느낌이 납니다. 그 옆으로 D7번, D7번 데크를 가보겠습니다. D7번에서 보는 전경이고요 아, D7번도 아, D7번이 경치가 제일 잘 보입니다. 그럼 사이트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